건무부 이야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을 위한 것입니다. 야생 짐승 무리인 야생왕 사자의 굴 입구. 숲의 왕이 사냥을 갔다가 발가락을 막고 손가락이 잘리자 들짐승들이 모여들었다. 각 동물은 줄을 서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사자왕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신가라자는 다리에 강한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신가라니는 콧물과 콧물을 흘리며 근처에 앉아있었습니다. 동물들이 줄지어 가는 동안 자칼은 줄 사이로 들어와서 싱가라자에게 다가가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싱가라자는 분노했습니다. 발가락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 자칼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잡아서 가두어라. 던전에서싱가라자가 주문했다. 병사 원숭이들이 달려들어 여우를 잡아 끌고 갔다. 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자칼이 한탄했습니다. 신가라자의 다리 괴양이 치유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발가락 하나가 없는 신가라자는 다리를 절며 걸었고 우아하게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암묵적으로 그를 절름발이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가라니는 모두가 신하라자를 놀리는 것을 듣고 매우 슬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왕자는 어떤 동물이 자신에게 이 칭호를 부여했는지 알면 새끼 사자에게 그를 처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난꾸러기 토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칼은 매일 한 끼의 채식 음식을 받았습니다. 야생 감자와 과일을 보면 자칼은 구역질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칼은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며 그리운 한숨을 쉬고 있었다. 어느 날 숲에서 사냥을 하러 멀리 온 사자는 한 곳에 열려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을 보았다. 그것은 간절히 어린 양에게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사자는 트림을 하고 돌아와서 철문으로 닫혀있는 철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철창에 갇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자 우리의 갇힌 사자를 수레에 묶고 끌고 간 간수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왕자의 행복을 보시고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절뚝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자가 우리에서 꺼내졌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이것은 장애인 사자다 우리 왕자님은 이 게임에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데려가서 놔두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사자를 다시 숲으로 데려가 놓고 간수들이 말했다 사자는 기뻐했습니다 발가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여우가 일어나는 건다 좋은 거야 라고 말하자 우리는 화를 내며 여우를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자는 굴로 가서 아내와 새끼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즉시 그는 군인 원숭이를 불러 감옥을 열고 자카를 내보내라 고 명령했습니다. 감옥을 나와 자카를 맞이한 신갈아자는지식에 받아요. 오늘부터 너는 나의 목사이고 그날 네가 말한 모든 일이 선을 이루리라 한 말이 이루어졌도다. 나는 당신이 시간을 갖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기쁩니다.